그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천 원에 이 정도 살수 있는 거 많이 없잖아. 눈에 보이면 바로 사야 될 제품? 그러면 다이소 가서 바로 픽업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관리집이원입니다 오늘의 제가 오랜만에 다이소에 갔는데 이 뷰티초 코너에 은근히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이 여럿 있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. 관리집 <목소리> 첫 번째는 병풀 클리어 마스크 시트 네이처리퍼블릭과 다이소의 콜라본 제품이고 식물원이라는 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제조사가 코스맥스던데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크림이랑 라운드랩, 자작나무, 뭐, 수분크림, 독도토너 등 이런 제품들을 유통하는 걸 봤을 때 여기는 좀 믿고 쓸수 있겠다. 성분적으로 좀 클린할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함량을 보니까 병풀의 함량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천 원에 이 정도 살수 있는 거 많이 없잖아. 게다가 티트리 모일도 들어있어서 사용감이 되게 촉촉했다. 수분감도 괜찮았고 탄탄했다 나름. 하지만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병풀이 좀 따끔따끔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시트의 느낌이 뭐 종이짝처럼 약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은근히 밀착력도 괜찮았고 시트의 질감도 괜찮았다. 뭐 추천합니다, 이 정도. 오케이, 관리 시민이야. 그다음 제품은 알로에 수딩젤. 바디로션은 좀 써야겠는데 끈적한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샤워를 또 자주 해요 등이 건조하니까 바디로션을 좀 많이 발라줘야 되는데 예전에 좀 유분기 있는 제품들 많이 썼는데 등들은 그냥 박살났어요 그냥 바로 그러다가 찾은 게이 알로에 제품인데 예전에는 그 초록색깔 통 있죠 그거 쓰다가 여기 식물원 제품 이거 쓰고 있는데 제 피부 타입에도 잘 맞고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벌써 한 통은 다 비웠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어요 가드름이나 등드름 많으신 분들 유분끼는 제품 몸에 너무 많이 발라주면 은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산뜻한 거 찾고 싶다. 발랐을 때 끈적임이 없는 거 찾고 싶다 했을 때 이거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수분감이 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건성 타입이 쓴다면 수시로 더 발라줘야 된다. 그다음은 부드러운 파우더 브러쉬. 이거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유명 유튜버님들께서도 추천을 많이 하신 제품이라 사봤는데 모가 진짜 부드러워요. 쉐딩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파우더를 묻혀서 쓸수 있는데 저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랑 같이 쓰려고 샀습니다. 일반 팩트로 발랐을 때보다 파우더 브러시를 쓰는 게 훨씬 좀 얇게 발리고 좀 균일하게 펴바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? 괜찮을 것 같아서 딱 사봤는데 괜찮았다. 관리시미니 그다음은 거품 메이커입니다. 클렌징폼 거품을 내주는 건데 여기 분 표지선이 있거든요. 적당량 물을 넣어주고 펌핑을 해줘서 거품을 생성하는 방식 클렌징폼 짜놓고 펌핑해 계속해 그럼 거품이 이렇게 딱 생겨. 이 거품 되게 쫀쫀하더라고요. 내가 진짜 쫀쫀한 거품을 좀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입니다. 눈에 보이면 바로 사이들 제품? 다음은 이 웨지 스펀지. 퍼프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많이 하시죠? 파운데이션 바르신다고 하시면 이 스펀지 써가지고 좀 펴바르는 그런 역할이에요. 아,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이 스펀지 쓰시면 은 조금 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다는 점? 60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 쓰고 바로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. 가성비적인 면에서 괜찮았다. 관리십이야. 그 다음은 이 뷰러. 사실 전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근데 가격이 500원으로 너무 착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은근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. 나름 좀이뻐진 느낌? 좀 세련된 느낌? 아이맛에 여성분들이 이 뷰러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느낌이 괜찮았다 다음은 생활관리 쪽 제품인데요 이 싹스틱이라는 거고 친구가 예전에 제 옷에 김칫국물 묻었을 때 무슨 펜으로 살짝 그리더니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. 특히 선크림이나 파데 발랐을 때 패딩 입으면 카라 부분에 되게 허옇게 아니면 누렇게 번진단 말이에요. 거기에 이거 좀 묻혀주고서 물좀 묻히고 비벼주시면 은근히 잘 빠진다고 하네요. 응급조치용으로 쓰기 괜찮았다. 관리심이냐? 그다음은 신발 탈취제인데요. 이 발냄새가 이 발에서만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신발장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어떤 냄새 나는지. 그러면 느낌이 팍올 거다. 이게 또 베이비 파우더형이다 보니까 나름 또 향이 괜찮더라고요. 신발 탈티제 특유의 그런 냄새가 아니고 좀 다른 결?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, 오케이. 그 다음은 이 사각 스탠드 거울. 이게 기울기 조절도 돼가지고 사이즈가 이것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. 네, 전딱이 사이즈가 책상에 놨을 때 얼굴 보기 딱 편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책상에 딱 놓고서 화장하기 좋은 사이즈? 엄청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.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하다고 할 수도 있는? 다른 거울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, 어, 이 정도면 합리적이겠다. 딱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. 여기까지 뷰티축 아이템이랑 생활관리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땠나요 여러분? 좀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나요? 그러면 다이소 가서 바로 픽업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도 좀더 좋은 영상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관리시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